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목공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해서 가보고 있는데요. 또뭐 하는 거야? 목공 작업할 때 어. 이제 조명을 어떤 조명을 어느 위치에 달 것인지 어. 또 정해줘야 되잖아. 맞아 맞아. 자, 얼른 집으로 가볼게요. <웃음> 지금 목공 작업도 하고. 그 전기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작업이 끝나면은 집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웃음> 여기는 이제 저희 안방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드레스룸이에요. <웃음>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저쪽엔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냥, 한번 훑어봤어요. 오늘은 이제 조명 어디에 달지 좀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다 얘기를 했지 이제. 저희는 이제 집을 좀 보고 얘기도 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사토스트를 먹으면서 가보려고 해요. 점심이죠. 또 오랜만에 토스트가 좀 먹고 싶어서 먹어보려고요 원래는 이삭토스트를 먹으려고 했는데요 그냥 여기 5일장이더라고요 오늘 또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열리는데 우연히 딱 열리는 것같아가고뭐 먹을 거좀 사가려고요 가시죠, 나 이거 완전 좋아 자, 들어갑니다 이제 헐, 쪽파 사야 되는데 옥수수 하나 사가면 안 되나? 옥수수 먹을까? 이거 네. 이거 아, 얼마예요? 아무거나 2 0 원. 이거는 흰 찰, 얼룩이 찰. 얼룩이 찰잘 먹을까? 네. 이거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옥수수 싹사야요 꼬치. 이거 뭐야? 가지 꼬치는 뭐야? 그러 먹어보고 싶은데? 근데 너무 많을 것 같아. 맛있겠어. 먹 먹을까? 핫도그 좀포장해갈까 핫도그? 네, 핫도그 두 개랑요. 이거 찹쌀 도넛 두개 포장해 주세요. 이것도 그냥 주면 되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골라보세요. 거기 앞. 이거 왔다, 이거. 하나 드릴게. 맛있어. 매콤하다. 떡볶이. 뭔지말아 써네. 뭐야? 어, 맛있다. 아, 빨리 또 먹고 싶어. 옆에 반찬도 팔고. 근데 이 가지 고추가 꼭 있네. 가지 고추는 오이고추 같은 거예요 가지하고 오이 아, 맛하고 네 섞인 맛이에요. 그냥 먹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거 한근 주세요. 네. 궁금하다, 무슨 맛이지? 한번 아, 잡숴보세요. 뭐 네. <웃음> 아니, 이게 아트시안이 네. 많아서 몸에도 좋고 어, 괜찮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자, 가자. 꿀떡 먹을래? 어. 꿀떡, 꿀떡 주세요. 어, 아 아니, 아니요, 꿀떡만 에이, 주세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자. 우와, 이거 뭐야? 국화빵 얼마예요? 네네, 여덟 개 있잖아. 찹쌀이어서 부드럽고 맛있어 게요 네네, 이렇게 8개 주세요. 오, 너무 오랜만에 본다고. 몇개 하나? 네. 우와, 풍선처럼 감사합니다. 네. 잔치국수랑 칼국수 하나예요 김치전도 먹어. 오, 저희 거예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김치전 쫙쫙 음와 직접 미신 것 같다면 이렇게 스타면. 와. 오, 국물 너무 좋다. 이게 그냥 일반 그런 냉동 그 면이 아니야. 음! 양념 아까산 국합빵 하나만 먹을게요! 음, 두개있어그 응. 안에 붕어빵 음 같아. 근데 찹쌀 붕어빵? 양치 집이 전세잖아. 핫도그하면 케첩, 케첩하면 핫도그 음이 핫도그 되게 맛있다. 뭔가 달라. 아까 반죽을 이걸 하시는 것 같던데. 오빠 어렸을 때는 직접 반죽해서 그 자리에서 튀겨서 팔고. 음, 그거였어. 시장의 음식들이 맛있는 게 많네. 음. 이따가 옥수수랑 떡도 먹어야겠다. 제가 집을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바뀌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어? 문이 없었잖아. 어, 오, 문이 생겼어요. 계단도 바뀌었다. 어? 그 뭐, 뭐. 음, 계단도 바뀌고 오,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됐네. 이게 완전히 다 첨가가 됐었는데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는 된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느 정도 완료가 된것 같아요. 보쌈. 어 여기 보쌈 되게 잘 오는데? 하늘의 보쌈, 원래 배달 안 됐는데, 여기. 뭐야? 국하고 이제 마늘 보쌈이니까, 마늘. 어. 와우. 마늘. 보쌈인데 김치는 안 나? 부쌈 아, 김치 싸먹어. 와, 그래. 음. 음 오늘의 와인은 다코스. 어디꺼야? 미국 파김치랑, 여기는 김치 파김치도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장이잖아. <웃음> 이거 말고 또 배달이 올 거고, 응. 후식까지 내가 준비를 했거든. <웃음> 두 번째 메뉴가 왔네? 이름하여, 또딱 먹기. 그건 뭐야? 아, 이건 그냥 게살튀김, 음 이게요 떡이에요. 이게 면이 아니라, 음, 음, 음 맛있네. 이거 당면이 다른데, 이거 이게 품절이었거든? 분모자 나오는 게? 음. 이게 되더라고요. 음! you <sighs>